인간대기의 한글날이라 <웃음> 기념으로 <웃음> <웃음> 아, <웃음> 와저거 뭐야 저거 뭐야. 와우. 어, 후라이팬 뭐야 와어 후라이팬 아아어 아! 이거 뭐라 그래 이거 <웃음> <웃음> 납작 손뭐 그딴 걸 하고 말해 <웃음> 네, 랜덤에 또 무적이 갑니다 네 무적이 갑시다 이쪽으로 와봐요 네네네. 야 우리가 보통 하는 거 해드려야지 안 그래 아, 아, 왜 이렇게 불안하지 뭐길래 <웃음> 하나 둘셋 자나라 아 머리 머리. <웃음> <전환하라> 머리머리. 자나나 머리머리. 셋다오냐야 안돼 아예. 대박 엄상찬 한도 말이. 와, 와 대박이다. 셋다 어떻게. <웃음> <그렇게. 웃음> 황금. 와 오늘 노래 뭐다 이런 것만 나와? 가곡만 아, 나오는데. 아 가곡이라면 안 되지. 뭐라 해야 되지? 명곡만 나오는 걸. 뭐뭐 뭐, 뭐 하는 거야? <웃음> 이럴 수도 있지 좀. 올라가, 올라가라. 너도 <웃음> <웃음> 올라가지 못해? <웃음> 저거봐요 여러분들 터져라! <웃음> 아니! 오오오했다 안돼! 하보니까보니까 내가 그 수통을 안산네? 수통 <웃음> 안삼아가지했네요오야 아. 어, <웃음> 죽었어 메딕 6명 <웃음> <여섯> <웃음> 가자 왜저래 와 변태 변테, 변태풀 진짜 <웃음> 아니 돼 근데 메딕가 알게 뭐야 다 메딕을 만나다 도발 있어? 네, 저 있습니다. 매딩을 만. 한번 다 모여가지고 한번 해봐. 하나, 둘, 셋. <목소리> 와, 그저기 미들기봐. 우버 줄게, 우버 줄게. 야톱 들어요. 배사자. 아, 이야. 이야. 이쪽에 저격수. 이쪽에 스마이. 아 스마이봐. 잡았다, 잡았다. <목소리> <목소리> 오, 야 너. 야, 야. 야, 너, 야. 아래, 아래, 파이로 남 찾아봐, 파이로. 이야! Yeah. 차다망 있는 사람이 비벼! 이야! u s h 유 l l n o 스 pass. 딜린 <웃음> 드릴게요! 예! 예! 오케이! 안돼! 죽지 않는다! <A4 웃음> 와 대박이다 <웃음> 죽어도 죽는게 아니야 아 뭔가 오랜만에 MVM하니까 아예 오랜만에 인간대 기계를 하니까 좀 미친걸 많이 해보고 싶은데 소생활하는거 <웃음> 없음? <웃음> 이거 마, 마법진 아니에요, 마법진? 거기 그런데? <웃음> 내가 벨스님이라고, 벨스님은 저 옆에 있는 분, 저분이라고. 아깨비, 아깨비 분이라고. 오, 어, 된다, 된다, 된다. 됐다, 됐다. 오망서 완성. 오망서. 어어어. 전웅, 전 잡아라. 한놈 도망갔다. 마지막 놈이다. <웃음> 안 돼! 안 돼! 딸피야, <웃음> 딸피야, 잡아! 안 돼, 안 돼! 어... <웃음> 오망갔다 <오방았다. 웃음> 시청자 조합이 지금 나왔거든요? 뭔데요? 6인지 모두 위도메이커해 달래요. 총아, 짝건 들고 대발 조건 좀 해봐. 짝건 들고 도발. 자, <웃음> <좋아>, 가자. 몰라. <웃음> 어, 지워진다. <웃음> 우와, 멋져, 멋져, 멋져. 오, 속도와, 와, 또 속도와, 와. 엔지 부분 온다. 맞다 막탄이 어때? 나 죽었다, 나 죽었다, 나 죽었다, 나 죽었다. 안죽네 <웃음> 어우 안 돼, 안 돼. 이제 이놈만 잡으면 돼될것 같은데 의외로? 어우! 되는데? 뭔가 <웃음> 녹겠는데? 온다온다 가.. 게정원와 <웃음> 이거 무섭다 <웃음> 어, <웃음> 어 이게 아닌데? 막기까지는 무리일 것 같고 어우야 <웃음> 바보 제조기는 가능한 것 같은데? <웃음> 야날라가는것같 아무튼 막음 아무튼 막았네요 진짜 메딕! 아니 의무병부터 잡아! 거대 의무병 오! 잡았어! 이제 이게, 이게 문제다! 돼지! 돼지를 잡아라! 잡을 수 있어요! <웃음> 잡아! 잡아! 메딕을 방패 삼아! 오케이! 아우! 얘 아프다! 어, 안돼! 안돼! 안된다! 안된다! 끝! 이야! <웃음> 성공! 자, 그러면은 우리가 했던 대로 들쏘? 말한 오케이, 대로 딜 됐어, 됐어. 아, 디밋시 나가는 거봐아 재장전 못해요 재장전 길 막고 그냥 조지면 되겠네 아 이거 끄리네 될것 같은데? 아우, 우리는 할수 있어 우리 세상에서 최고의 정신이 끝내주네요 <웃음> 시타 <시경타가> 굉장히... <웃음> 아니야, 한 돼, 한더 돼, 더 돼, 더 돼, 돼, 돼. 안 돼! 안 돼! 아, 씨! 진짜 조금만 더 하면 될것 같은데. 하지한 번만 더. 이거 괜찮아, 포기하긴 이뤄. 어, 한 번만 더 가자. 어, 이거 한 어, 번만 더, 더 가자. 포기하긴 이뤄. 한번더할수 있다. <웃음> 어, 안녕. <웃음> <웃음> 이거 여기서 막으면 끝나겠네. 아, 풀리, 풀린다. 아, 풀린다. <웃음> 와, 쟤 에어샷 하는 거 봐. <웃음> 에어샷 <에어색에서> 시나 공중 맞춤이라고? <웃음> 문은, 문은 뭐야, 그게. 공중 발사 아니야 샷뭐랬지드도이 샤시... 그래. 힘을 보여주자 오내 음. 우리 봤저 방금 톱날에 갈릴 뻔했어요 <웃음> 어 아직 그것만 안돼건신정어 아직 그것안돼 신정만 아이 거아 <웃음> 아, 이거 아. <웃음> <웃음> 아이로네 <신새러지 않네>, 저거 <웃음> 와 어이 는 했다 분이아좋다야리온다리온다리온다아 저항을 찍어 저거 찍어도 아파. 와. 비뚤렸다안 돼. 어우비뚤렸다제 <웃음> <웃음> 눈앞에서 한 명이 솔직히 달려 나가 버렸네. <웃음> 안 돼. 안 돼. 안 돼. 아, 안 돼! 어, 야, 그냥 마더 러시아 보여주자. 가자. 마더 러시아 어떻게 하기요 전부 타창카? <웃음> 타창카하고. 오세요. 어, 안 돼. 안 돼. 괜찮아 거대 메딕이 힐라는걸 잡을 수가 없어. 진짜로 한 9천만 퍼센트 정도 더 많이 힐라거든요 메딕부터 잡아야 돼. 메딕부터 잡아야 된다고. 못 잡어 못 잡어. 테스트 해본 거예요. <웃음> 거대 메딕이 힐라는 거라서 못 잡아요. 아 진짜 강하네요. <웃음> 사출 당했어. 맞다. <웃음> 맞다. 저도 맞음. <웃음> 아 저거 마지막 한번 마지막 남은 거대 메딕이야. 저것맞 잡으면 돼데 아니 저와 저걸 저 거대맨이가 프라이팬을 때리면 저, 저 포켓 저 포켓맨이 때문에 못 잡는다 이겼다 이겼다 콜 스카웃 스카웃 콜콜콜 스카웃 콜. 콜. 콜 프라이팬 들어 스카우트로 프라이팬 들어 여기 뭐가 일어나고 있는 뭐가 일어나고 있는 거야 <웃음> 어서 오시죠 <웃음> 이야 <웃음> 이야 <웃음> <웃음> 준비 준비 준비 준비 <웃음> 이야 이야 <웃음> 음 아야 <웃음> 이거 봐봐 시작하자. 간다. 내네 새끼들 기다려라. 오케이. 아 기다려라. 음. 잘해봐 잘해봐. 망했어 망했어. 우리 나무 타였어 이다 오이 와 지금 지금 공중에서 맞췄어 어떻게 된 거지? 우유 뿌리니까 할만한데? 이거는 <웃음> 일단 <웃음> 저거. 뿌셨어. 이게 나 뿌시기 더안 믿겨. 오유를 드시다 <웃음> 오! 오! 잠깐만! 어, 저봐요! 이거 헤비 내려올 때 아래에서 있으면 안 맞아요. 새로운 사실, 지식이라나. 이거 같네요 봐봐요, 저봐봐요, 저봐봐요. 저봐봐요. 그래요? 진짜? 이렇게 한, 이렇게. 아, 어. 네. 이렇게 아래에 있으면 안 맞아. 아무튼 막음. 아무튼 막음! 아씨. 빼라! 망가! 안 돼! 안 돼! 피해. 어, 뭐야. 자, 가자. <웃음> 아! 오! 오! 대박! 어떻게 저걸 맞추지? 야, 저거 인간보다 잘해, 저게. 아! 오, 씨. 꼬나 강적인데? 아, 초창 아래다 탔어, 놈이. 야 진짜 변태다 이 사람 하하하하하 얘를 죽여야 돼 얘를 먼저 죽여야 돼 빰빰빰빰 내가 막아줄게 이텐트는 내가 목붕붕고 시킬게 다음에 지킬게 다음에 다음 기회에 요즘엔 데모판이 대세입니다 오예 한판 제대로 해야지 바사법 인간 네, 아니래 수고하셨습니다 밸사 씨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밌었어요 저, 저 이거 었네요 연방 수상한대정룡 중절모 와 대박 다쳤어 미쳐버리겠네 배낭 꽉 차가지고 좀 지워야 돼 기부 기부할까 저 한글 나는데 기부해볼까 이거 지금 이 방송을 보는 사람만 뽑고 싶거든요 라이트북 켜가지고 지금 방송 보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추첨할게요 제일 간단합니다 여러분들이 하실 건 뭐냐면 그냥 제가 여기서 한명 뽑을 테니까 당첨되신 분은 여기다가 그 댓글을 달아주시면 됩니다 대신 당첨자가 아니면 하면 안 됩니다 이걸 드릴게요 그러면은 이걸 기억했다가 여기다가 적으시면 돼요 쓰신 다음에 저한 거래제한을 주시면 됩니다 하나 둘셋왜 하필이면 물림이야 <웃음> 전에 이 물림이 저한테 거래제한을 굉장히 많이 주셨었거든요? 보여드릴까요? 사도세자라면서 상자랑 <웃음> 튀어나온 방방이 있었고 이전에 이것도 그런 적이 있었고 이것도 있었고 <웃음> 이것좀 <이건> <웃음> 이것도 있어 이것도 어렸을 때난 거미가 무서웠어 이 소리 하면서 <웃음> 아주 재치가 넘치신 분이죠? 자 그래서 상품은 사도세자 드리겠습니다 물고기 어렸을 땐 거미가 무서우신 분 제가 그래 빡빡이 드리니까 빡빡이도 드리자 정말 이건가? 예 이것은 선물이죠 당연히 선물이에요 고기 좋아하시죠 여러분들 고기 10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한 골동품 투자 전문가의 네타이 인명 구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데칼도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트래커 마크트 전투도색 현장에서 쓰인 수레저런 금고 힘패발린 경주를 무겁자 이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험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험 좋아 이상한 강철주먹 격식있는 견갑 카리브 컴페니온 카리브 컴페니움 드리겠습니다 유캠 오 이거 격식있는 격식있는 안경입니다 이상한 부샷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골던품 그치차이정리 받아가시고요 그래 기분이다 삼정 다음 삼장입니다. 기분이다, 일키다. 다음 일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웃음> 아니, 내가 일부러 끄다뇨? 그런 짓도 안 합니다. 하나 더 할게. 한명더 그 합시다. 한명 더. 그. 어차피 저 지금 2키 거든요 1키 하나 더 드릴게요 근데 어차피 근데 여러분들 그거 알아요? 여기다가 안쓰면 여기다가 안쓰요 말짱 도루묵이에요 여기다가 자신이 당첨되거가 뭔지 모르면은 못 받아요 그래서 제가 이거 일부러 여기다 쓰라고 한거야 자기가 뭘 당첨됐는지 내 방송을 보고 있고 내 그룹에 가입된 사람만 당첨 참여할 수 있도록 제가 이걸 이렇게 해둔거예요내 그룹에 참여가 안됐다 못하는거야 어차피 그룹 역사 보면은 누가 들어왔는지 누가 누가 나갔는지 다 보이거든요? 제가 이거 비공개 푼 다음에 나중에 여기 와가지고 당첨됐다고 쓰는거는 제가 처리 안할거예요 왜냐면 저 역사 보면은 누가 이거 비공개에서 공개 바꾼 다음에 들어왔는지 알수 있으니까 이 그룹 안에 들어있는 사람만 받을 수있는거예요 지금 당장에 그러니까 제 방송 보고 있다고 해서 이거 당첨됐다고 당첨된거 아니에요 사실 여기까지 들을게요. 자, 여러분들 오늘 방송 보시다 수고 많으셨고 제가 세, 제가 사실은 제일 수고가 많았지만 <웃음> 제 템들도 가져가시고 제 시간도 가져가시고 제 노력도 가져가시고 제가 편집해야 될 시간마저 가져가시고 저희 한글날 이휴일 가져가셨네요. 여러분들 제가 제일 수고가 많았네요 생각보니까 여러분들 안녕히 계세요. 좋은 하루 되시세요. 안녕히 계세요. 빠이.